<웃음> <웃음>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근성장을 책임지는 전현득의 오티 바으러 왔습니다. 오늘은 색다른 이제 게스트를 모셔왔어요. 피지크 챔피언의 운동법은 어떤 건지 제대로 배워가지고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주시안. 아. 안녕하세요. 씨에쉬에 니하오. 일단 허주 시한 선수를 제가 모셔왔고요. 운동 같은 거에 있어서 뭐 종목 설정이나 뭐 근육의 이름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미스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외모는 허주 씨한. 라지 중국. 20대 2 8대 20대 20대 20대 20대 20대 2 장도는 89kg 아, 딱고고원래 그대로 운동을 해주시면 된다고?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네. 시합 연차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비사에 참가도 네 돼? 네, 저는 네. 2016년에 참가한 비사 그리고 이번는2 0 2 6년에 참가한 2016년에 참가한 나라 프로카는 2019년 그 2019년에 참가한 비사 좋아하는 피지크 선수는 또 누가 있는지? 저는 샤딕을 좋아딕 사디 아등 운동을 진행할 건데 이제 오늘 루틴의 기본적인 설명은 중국 팬분들께서 넓이감에 비해서 두께감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두께감을 부강하기 위해서 로우 계열의 운동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풀다운 운동을 해주는 하고 아, 운동을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렛츠 고? Let's go 케이블 s 는 풀다운 운동 그 o 단 케이블라는 풀다운 운동 동 풀다운 운동 동다동다 그리고, 练的时候呢咱们就人是站直一不用前不用前人站直一然我是含胸然在做的程中呢做一啊我演이걸 然后, 약간 말아준는 상태에서 운동을 해서 광배근에 조금 더 직접적인 타격이 갈수 있게, 광배근이 조금 더 기축할 수 있고, 광배근을 주동근으로 사용할 수 있게. 몸이 좋으면 따거입니다. 야, 여기 이 부분 광배 하부 끝 부분. 여기를 이렇게 살짝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야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기가 눌려지는 여기 여기 와 이렇게 하고 아래 보고 여기서 이렇게 어더 안쪽으로 이렇게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네. 이렇게 uh, uh -huh. 아 생성 근지 크이 작이아 이렇게 네오 올렸다가 이렇게 네오네야 <웃음> 이거 재밌는데요? 네, 내가 나손이이 계속, 계속, 계이 계속, 계속, 계속, 계이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이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리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 아악 <웃음> <웃음> 화났냐고 물어봐 줄수 있나요? 가장 큰 티에 매워 나요 저 이제 다들 이렇게? 저 이제 그아 네네네 오케이 이렇게 와 이게 이제 등 하부를 한 손씩 공략을 해주는 케이블 풀다운 운동이었고 바벨로우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조심해요 이거 많이 무겁게 하실 거같요 무겁게 한다고? <웃음> 네. <웃음> 얼마나 무겁게 하려고 이봐에 쓰 140kg요? 아우 做的时候呢一般我们都是使采用一个在选择一个中间的这样的一个握距肘关节不要打开啊还是一样的一个都安完全地挂撅撅状态对收着坐啊收了做那么在这个时候呢一般有人呢在做这个动作的时候腰痛先坐下来啊把杆呢放在大腿上然后慢慢慢慢转移重心 에? 오케이, 야, 오케이, 야, 오케이, 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다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을케이을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 등을, 등을, 등을 더 수축한 상태에서 움직이라는 건가? 이니요 저는 그냥 한 곳도 죠 지금은 내가 이제 광배근만 쓰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승모근까지 전부 다 수축 그냥 그냥 더 길게 길게 내렸다가 쭉 수축 느낌을 잡고 쭉더 아, 길게 내려주고 그럼 올림피아 때는 어느 정도로 나가고 싶은지? 저는 아직도 똑같아 85kg 정도? 오 수축이 좀더줄여있 또는 비상이도 하네요 야 뭔지 알았어 이제. 내이친구스 제일 알았어 이제. 그러니까 상체를 길게 길게 보다는 더등 근육을 길게 길게 쓰는 거 간단하게 운동할 생각이었는데 찐으로 운동을 하겠대요 자기 오늘 등 하는 날이라고 일곱 여덟 아홉 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喝 어, 어, 어, 어, 어, 어, 잠깐만, 어, 에 어, 에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리굿이나왔습니 어, 베리 굿, 지금 베리 굿? 베리 굿 야, 요 어, 어, 어, 야, 어, 리굿이나왔 어, 어, 지금. 아, 따 어, 他叫我这大哥是吧叫大哥 不,不,不 你就是我的兄弟努力努力 1 2 3 4 4 4 4 5 5 5 5 5 5 5 5 5 5 5 5 Oh. 哦那 i n s t a 好那么做这个的话就是其实不管是什么类型的把手有这种的那么有这种又有这种对不对三种把手那么其实我们通常都会犯一个错误拉过来这个错误呢它是不会犯的那就怎么拉呢拉 uh -huh. 对不对很正常很正常的那往回的时候我们往前对不对你看了这是对了其实这样子的话呢其实并不完美往前那么它这个力啊它这个力的话呢它是一直朝前走的那么我们就是跟它对抗那这样的话呢你的整个背部的话呢都是处于一个持续发力的状态哎哎 对不对你这样的话呢是你跟着他走了那么我们这个这个力的话是从我们的胸椎开始发起的这个力啊 아, 이렇게 要改买里面的时候이这个肌肉发劲的整个你给的你都拿着啊 o k 看起啊普罗兰多不他们不他 등이 他이不他们不他们不他们不他们不他们不他们不他们不他们不他们不他们不他们不他们不他们不他们不他们 이렇게. 네. 이렇게 쭉 폈다가. 이렇게. 이렇게. 아, 이래. 어. 정말 잘한다, 운동 진짜. 하나. 둘. 광배의 핏줄이 그냥 셋. 넷. 다섯. 열. 와. 시라게 늘려주는구나 그냥 이 친구가 지금 강조하는 부분이 등에 이제 이완 구간에서 등목근을쫙 펼쳐주는 거, 그걸 굉장히 이제 강조합니다. 근데 가슴을 말아주면서 늘려주는 그 스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정말. 감탄했어. It's good. 아, 저 광비. 미쳤어 그냥. 와. 너무 좋다 그냥. 이거. 아, 죽이네. 야 씨. <웃음> 어. 那麼這個動作的話呢就是它斷鏈的位置的話有很多那主要的話還是我的背你那首先的我要了解到背它的起背的它的起呢是到 갔다가 오면서 那就跟刚才那个情况是一樣所以呢我我们的身体呢就是可以晃但是不能够来到这个位置那么那么拉的时候呢我们不要往身上拉我们是往下拉的는데개가 <웃음> <웃음> <웃음> <잘못됐는데, 시작> <웃음> 저, 컨디션, 컨디션, 컨디션, 컨디션, 컨디도 컨디션, 컨디션, 컨디션, 컨디션, 컨디션, 컨디션, 컨디션, 컨디션, 컨디션, 컨디션, 컨디션, 컨디션, 컨디션, 컨디션, 컨디 이렇아네네네네와씨야 네. 겁나 힘들어 이거 아 <웃음> 잠깐만 때리지마 <웃음> 야 이거를 이렇게 한 상태에서 올릴 때도 이렇게 야 뭔지 알겠어 맞으니까 되네 이게 <웃음> 여러분 제가 2 8살짜리에서 지금 맞고 있습니다 대보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팔꿈치 앞으로 말아주고 둘, 셋, 넷 생각보다 많이 안 내려요 이게 보면은 턱까지도 안 내려오고 있어 지금 근데 완벽하게 광배근을 써서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파이팅 야 여기 <웃음> <요기>. 네. <웃음> <웃음> <웃음> 팔을 앞으로 많이 이게 회전각을 줘가지고 몸 앞으로 많이 떨어뜨려야 돼 이거 봐봐 여기가 제대로 먹는데 그냥 아주 혹시 운동을 어디서 배웠는지 뭐지? 뭐지? 뭐지? 뭐지? 뭐지? 뭐지? 뭐지? 뭐지? 시지야미쳤다뭐多了不 뭐지? 뭐지? 对因为你你下面下背下面的背部厚那个 Jamie b o n d i e r 他的背就很短狂的一做这个动作的话我我跟可以这么个说吧可以颠覆他的想啊啊我可以先看一下他做一次吗 o k 我就不说，然后看一下他就做三个，就让他看一下有什么区别。아 오케이 오케이. 오. 아, okay, okay.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무슨 말인지 알겠다. 몸을 서서하면서 그러니까 엉덩이하고 하부에 이제 힘을 같이 집중해주면서 놓을 때 여기서부터 바깥에까지 길게 빠지게 저는 수축에만 집중했고 이 친구는 좀더 길게 놓는데 대답이 탐색치가 안 왔나 봐요. 네. 네. <웃음> 아 골반이 더 앞으로 자 앞으로 이렇게 네. 그게 아니라 이렇게 네. 이렇게 아좀더 앞으로 자 왕후 피고 왕후 엉덩이 뒤에. 골반 앞으로 네? 저 왕호 이래? 저거 이즈? 아응 잔칭 골반 잔칭 앞으로? 앞으로가 맞나요 지금? 잠깐만 뒤로 하라는것 같은데 한번 한번 들어가봐 아이고 아이한만아 이걸 살짝 들어주는구나 몸을 골반을 들어줌으로써 광배 하부의 힘을 이제 유지시켜주고 거기서 이제 수축을 가져가는.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아, 이거 진짜 완전 고급 스킬이야. 이거 진짜 근데.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결국 종아리부터 힘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골반을 들어 올려줘가지고, 광배 하부까지 수축을 가져가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힘 주고. 네네네. 네네네. 이렇게 네? ㅋ ㅋ ㅋ 만나 이렇게 어때요 저왕쟁너 좋아 좀더 앞으로 이렇게 네, 원래 할 때는 위에서만 이렇게 짜는 느낌을 쓰면 은 지금은 이렇게 짜는 느낌이 난다고 아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요정 간이야 자리에 여기서 이렇게 힘을 주고 이렇게 이렇게? 네 <웃음> 이렇게 <이런>. 왕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거 <웃음> <웃음> 왜 눌러? 잠깐만. <웃음> <웃음> 야, 나 사실 평소에 읍련 이거. 아, 문주라지기만의 특별한 팁. 뭐, <웃음> 感觉的技巧就是在做的时候像划船。 아, 패턴 <배 타는> 느낌으로. <웃음> 어, 아, 약간 마지막에 끌어당기네. <웃음> 네. 어, 여기서 살짝 당겨 주고. 오늘 이후로 이제 한국 선수들이 많이 좋아질 거라고 어, 저, 저번 거 우리 25만명 갔다고 생각해주세요 어 근데 사실 중국에서 2 5만은 적은 거 아닌가? 어. 생각해보면 수환 넣 어, 중국에서도 적은 편이 아니에요 응 수환 넣어가 왜지? 이렇게 가는구나 아. 이렇게. 아. 움직여야 돼요 그냥 아. 여기되나? 어? 살짝 있네 아. 뭐라고요? 살짝 있다고? <웃음> <웃음> 잠깐만 让他扶我的背感受一下就知 아, 오케이 오케이. 산, 스, 에, <웃음> 네. 아, 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웃음> 이렇게. <웃음> 아, 한국 선수들하고 스타일이 완벽하게 달라요, 운동 스타일이.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암풀다운에서도 마지막에 한국 선수들을 이제 펴주는 데 집중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에 마지막에 거의 수러 가듯이 이렇게 한번 당겨줍니다. 이게 여기서 보시면은, 이 마지막 수축 구간에서 견갑골을 한번 확 조여줘요. 팔을 올려주면서 이걸 많이 해주면은 안쪽에서부터 등이 밀고 나오겠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오케이. 하, 하, finish. f 니 n 저 이제 마지막 세트는 이제 스킵하고. <웃음> 야, 씨, 가차 없다. 와, <웃음> <웃음> 아, 이 좋다. Finish. 허시샨 선수와 원래 등 운동을 했는데 너무 힘들었고요 운동 약간 이 문화적 특성이 다르다 보니까 운동의 스타일이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제가 원하면서 느낀 거는 이런 교류가 단순히 이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국 선수들과 이제 한번 화합을 하는 또 그런 자리가 있으면은 아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서로간에 문화 교류를 하는 것처럼 몬스터짐을 통해서 올림피아에 나간 소감과 내년에 또 나올 의향이 있는지. 아뭐本次그 통해서 스터진그 비싸리 비싸리 비싸리 진그 비싸리 진그 비싸리 진그 비싸리 진그 비싸리 진그 비싸리 진그비싸진그 비싸리 진그 비싸리 진그 비싸리 진그그 비싸리 진그비 那么我也得我自己身上 r Olympia 呢我更加的努力去改善自己那明年的呢的 e r Gym 的通过本次比赛的话呢我也没想过自己呢能够获取这么多的粉丝因为呢就是那么在这里呢感谢各位的关注那么我会继续努力那么改善我自己 시시. 이번에 좀 해승 같이 등신다고 허지현 선수 너무 멋있었고. 자 허지현. 시씨시씨 감사합니다. 시시. 감사합니다. 감사까지 <웃음> 오티 받으러 왔습니다. 어. <웃음>